안녕하세요, 예쁜 남자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미비큐에서 자메가 동다리 치기이랑불 어, 불타는 고추짜장, 불타는 고추짜장이랑 무 마요네즈 마실 거는 골라 준비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분들 <미도분들> 한입 하니까 저도 한번 한입 먹어볼게요. 와 진짜 정말 맛있어요 Thank <laughs> you. 불닭이랑 비슷해요 불닭이랑 비슷하게 매워요 하나는 밥 비벼서 먹어볼게요. 밥 비벼볼게요. 짱! 이렇게 치밥, 치밥 만들었어요. 그래서 먹을게요. 싶은 사람들은 그거거든 어땠어요? 저는? 맛있어 조금 자고 맛있었어요 돈다리지킨 아, 돈다리지킨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먹는데 어 조금 잤어요 차는데아 밥이랑 비벼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세요 오늘도 맛있게 젊... 잘 아니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